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보광사에서 김장나눔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과천점의 후원과 자원봉사자 50여 명의 참여 속에 김장나눔데이를 진행함으로써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지역주민의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동절기 저소득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곳 보광사에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는 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해 과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와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이마트임직원 그리고 보광사 신도회 등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김장 행사는 우리 이마트와 보강사가 우리 과천시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이웃을 돕게 한 이런 나눔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좀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약 1300kg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k m b 뉴스 구은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위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laughs> you.